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조아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실험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고박벌이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입니다 어 일단 준비물은 엄청 간단해요 여기 이제 곤충젤리 곤충젤리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꿀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마 무슨 꿀이었지 어쨌든 꿀입니다 꿀 그리고 이따 물에 녹일 설탕 설탕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핫소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원래 곤충들이 매운 걸못 느낀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뭐 핫소스 먹을까? 과연 관심을 가질까? 해서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에이프 포용지에 조금씩 올리고 호박벌 친구를 투입해 볼게요 매칠 끼릿 자 먼저 우선 이제 곤충 젤리를 좀 덜어줄게요 뚜껑을 좀 따가지고 제가 지금 스푼을 잃어버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걸로 핀셋으로 조금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만 더 넣어줄게요 젤리는 자 젤리 이 정도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꿀입니다 꿀. 꿀을 꿀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정도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맛있겠다 음 맛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을 녹여줘야 되니까 제가 물을 넣고 좀 녹일게요 저 어쨌든 다 녹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탕물 이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은 이제 대망의 핫소스입니다 진짜 궁금한게 핫소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 그러면 핫소스 이제 부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벌친구를 여기다 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친구를 투입해 줬는데요 여기 주변에는 아,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냥 이 친구는 아직 뭔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마리만 더 넣어줄게요 오 이제 드디어 관심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꿀에 먼저 반응하네요 이 친구들 자이 친구를 여기서 보시면 한마리는 관심이 없는데 한마리는 이제 바로 꿀을 이렇게 먹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정신 없이 꿀을 먹고 있는데요. 와, 역시 확실히 벌이라 그런지 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잘 먹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상과 같이 호박벌이 제 손에 이렇게 있는 꿀을 먹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잘 먹는데요. 와, 진짜 귀엽다. 엄청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혀를 보시면 막 날름날름 날름거리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포식하는 날인데요 진짜 오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되게 오 뭔가 뭔가 이제 날름낼름하면서 되게 느낌이 좀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뭔가 끝에 느껴지는 게 조금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먹겠고요 역시 확실히 제가 보기엔 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탕물이든 젤리든 뭐 핫소스든 어쨌든 이 중에서는 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모선에 붙어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꿀만 먹고 있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꿀이 좋긴 좋나 봅니다. 야, 꿀 진짜 잘 먹는다 이 친구들. 역시 최고의 음식은 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 잘 먹는다 진짜.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버여 종류는 꿀을 좋아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